짜라 안녕하세요 짱캠핑의 짱빈입니다 지난 영상 중에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남의 집 텐트 집들이 영상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클릭해주신 77740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453분께는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은 남의 집 텐트 집들이 2탄을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잊지 마요 보이죠? 네, 이름이 보이죠? 보이죠? 이 텐트 이름은 엄마지 아 진짜 이거 <웃음> <웃음> <웃음> 단풍나무 여기 떨어지니까 네, 제대로네 네. 단풍캠 이제 우리는 딱 피피 <웃음> 텐트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와한 3m 3m, 3m 넘는거 같은데? 네, 네 높이 3m 그렇죠 그리고 지름이 5m까지 <웃음> 지름이 5m 우와 이 안에 바로 들어가볼게요 네, 신발 신고 들어가 신발 신고 들어가요 이야 되게 넓다 네, 느낌 좋아 우와 되게 넓구나 네, 와 네. 위에 홀떡도 있고 네. 와 되게 넓다 이 네. 안에 들어와봐 여기 아, 들어와봐 어어어 아, 어. 아, 어, 네. 어, 어. 네. 이야. 그렇네. 그렇지. 여기 위에는 왜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여기 위에는 왜 이렇게 이거 위 이렇게? 거 여름에는 그거 어. 그거 방충망 겸해 가지고 위에 아, 이제 에벤틀레이션이 예, 음. 아 당겨서 쓸수 있는 아 식물 이렇는 예, 그리고 이거 방충망은 따로 쩜매 가지고 벌레 안 들어오고. 오. 어, 야 되게 넓다. 이거 되게 좋다. 이야, 짱이네. 이거 하나 살까? <웃음> <뭐라고? 웃음> 너무 좋지 않아? 감성도 좋고. 야, 이 좋다. 얘네도 원자재 되게 좋은 걸잘 썼는데.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 제드 팀엑스. 아, 여기가 두, 중간에 또 이렇게 되는구나. 네네 여기서. 그래서, 날로가 작아도 여기... 용량이. 어... 아 여기 중간에, 중간에 이런, 따로 있어요. 어, 전실이 따로 있고. 야 그렇구나. 오따뜻하다 네. <웃음> 어, <우와>, 이렇가고 <웃음> 이너텐트가 있는데, 전실이 또 여기서 이거를 또 막아주는구나. 네. 어. 좋다, 이거, 이건 너무 좋다. 전체가 다 개방이 돼서 그게 좋은 것. 요 위에도 요것도? 네, 아 위에도 다 개방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방이 중간에도 된다고 합니다. 와. 되게 크다. 이건 되게 크고. 우리 아저 애기들 자고. <웃음> 야 개방감 좋, 좋겠네. 밝다, 밝게. 근데 이너 텐트는 검정색이니까. 괜찮고 너무 잘 자는데 우리 얘기는 너무 잘 자는데 같이 하죠 어. 노스피크 노스피크 자이 이 텐트는 뭐죠? 노스피크 옐로우 스톤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노스피크 매니아 다가온님의 텐트고요. 4인 가족에서 생입니다 일단 밑에 있는데 여기 팩을 박아야 돼서. 앞문은 차 놔. 안 아, 안 여기다 팩을 또 박아야 돼? 네. 아, 박살리려고 네. 아, 아 그럼 아. 여기가 다 죽어버려. 아, 아. 그래서 앞문은 차안 열고, 옆문으로. 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죠? 이게 에어빔이랑 폴대랑 아. 같이 써서. 여기 원... 에어빔이 들어있고, 여기. <웃음> 오, 여기 빔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폴대도 쓰고. 폴대만으로도 되나요, 혹시? 자립은 돼요. 자립은 돼요. 주저앉진 되고. 않아요. 어어. 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에어빔이 터졌을 때도 음. 폴대가 받쳐주니까 아예 텐트가 주저앉지 않았어요 음... 폴대가 두개 들어가는가요? 네 어, 폴대 두개 들어가고 하이, 실내 공간도 되게 넓구나 난 정말. 음. 어 지금 뭐 이제 철수 하시는 상황이라서 그냥 그러니 려아 <웃음> 네. 안에도 굉장히 넓고 이게 4인 가족이 쓰시기에도 좋네 이 사이드 폭이 되게 넓다 폭이 어. 4m에요 그러니까 네. 폭이 되게 넓네 요 4m 하고 나오지 어. 길이도 6m 40인데 이게 폭이 넓으니까 좀 짧아보이는 아 정도. 이게 6m 40이나 되는구나 네. <웃음> 어. 그래 폭이 넓으니까 짧아보이지 사실 작은 그 텐트는 아니에요 여기다 양쪽에다가 이렇게 팩을 그각 살리려고 이렇게 잡는구나 옆으로 다녀야 되는 거네 이거는 그렇지 입구가 옆으로 옆으로 내야 제대로 다닐 수있는 플라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옆으로 음. 업라이트 포를 할수 있겠고 근데 이거 여기 닫으면 은 끌릴 것 같은데 아니야? 딱 맞아 여기? 플라이에 그냥 아 게. 플라이에 있구나 네. 아 플라이에 이너 텐트는 양쪽으로 다 똑같이 하나야? 아니요 요,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한쪽으로만? 네 아, 이쪽으로만? 근데 아. 저는 이너 텐트를 안 떼요. 아 그냥 접어. 어이어 네, 어, 어. 텐트는 한 쪽으로만, 이 쪽으로만 피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글래머 디쉘터. 나나 네. 나 이거를 처음 봤어. 이거는 완전 첨부 인데 글래머 디쉘 터라고 합니다. 이거 옆에 이렇게 있고, 이게 솔캠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해변에서 쓸수 있어. 어. 그래로. 그늘막으로도 쓰고 이게 자립이 돼요? 이거 팩안 박아도? 팩 박아요. 팩 박아야 되죠. 자립은 되는데.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게 어 폴대가 꽤 많이 들어가네. 세 개? 4네 개. 어 연결된 걸돼 있어가지고 네, 막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폴대가 음. 되게 좀 얇은 폴대네. 그러니까 이게 좀가 가볍게 쓰기 음, 좋게 음. 봐라, 피칭은 볼게. 엄청 쉽죠. 음. 쉬울 것 같아. 피칭은 안에 공간도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꽤 많이 나오고 원래 이 밑에는 이게 좀 들떠요. 원래, 원래 좀 뜨는, 원래 그쵸. 뜨는. 그쵸. 최대한으로 좀 음. 많이 박아줘. 아... 다 박아주면. 어... 박아서아 박으면 좀 밑으로 많이 들어가고. 네네. 어 어. 아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응. 어, 이렇게 하면.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오늘 은 그냥 이거는 쉘터용으로 뜨니까 그냥 어 그냥 몇개안 박아도. 되니까. 타프 치기 귀찮을 때 그냥. 아 타프 치기 귀찮을 때 그냥 응. 뜨는 거만. 타프보다는 훨씬 편하니까. 응. 여기 이거는 뭐예요? 이이 지퍼는? 아 이거 두어. 여기까지? 두어야. 여기까지? 응다 두어야 그래서 이렇게 응. 내리면 응. 완전 그냥 하나의또 하나의 침트가 쉐... 쉐... 쉐... 아, 되는 거. 그냥 단만 열면. 아 이렇게 완전 이렇게 이게 다 열리는구나. 어. 아 이게 별도로, 별도로 판매를 하는 거여 아, 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 이렇게 되는구나 응. 우와 그냥, 그냥 이렇게 봐 이야 이렇게 방이 되는구나 이야 이것도 멋지네 이렇게 하면 더 아늑하고 이렇게 하면 은 진짜 되게 공간감 완전 높고 오야 멋지다 이렇게 해도 야나 나 이거를 참봤네 글래머 쉘터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글래머 디 플러스 쉘터. 멋지다, 근데. 이거, 이거, 저것도 스킨 컬러도 이쁘다. 응. 어, 어, 어. 딱 보자마자. 전시에있어거 저실에... 저거는 뭐죠? 이런... 쉘터지. 쉘터지. 미니멀 웍스의 쉘터지. 쉘터지. 이거, 이것도 바닥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쓰는 거죠, 응, 그냥. 이렇게 응, 놓고 신형도 여기 스커트 위에 스커트까지 이렇게 나온 거. 아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벌레 안 들어오게 응. 여기서 여기 막아버리면 응. 못, 못 들어오게 아 응. 이렇게도 응. 여기까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어어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신형? 응. 원래 옛날에 안 그랬다가 아니. 아... 그렇구나 응. 위에 벤틸 이렇게 있고 응. 벤틀도 양쪽으로, 네 사이드로, 네 군데 이렇게 있고, 뒤도 열수 뒤도 열 있잖아요. 응, 그쵸? 뒤에도? 어, 뒤도 열수 있고, 앞이랑 똑같이. 그치. 앞뒤가 없는 거네, 그러면. 응. 어, 어떻게 쳐도 되는 거네. 어, 이거 폴대가 꽤 많이 들어가네, 이것도. 이 응, 폴대 네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응. 어, 야 이것도 근데 꽂고 그냥 이것만 연결하면, 응. 체결하면 응. 되는 아, 거잖아요. 쉽잖아요. 응. 어, 괜찮다. 이것도. 이것도 꽤 비싸죠? 이거 85만 원. 어? 괜찮네. 응, 의외로 괜찮. 이거 취양님 데크에 올라가는 딱 사이즈. 어... 3m 3 50에 3m. 어. 3m 50에 3m. 응. 이야. 괜찮다 이것도. 이것도 딱 커플이네. 커플용이네. 어, 딱 커플용으로 드리 아니면 4식구 이렇게... 잔만자. 잠만 자는 용으로 아 그것도겠지, 그렇지. 쉘터 하나 따로 놓고 잠만 자는 용으로도 따로 해도 되고. 더 어이 프다 이것도. <웃음> 헬스포츠. 지난번에 소개를 시켜 한번 시켜 드렸지만 네. 네, 헬스포츠 바랑에도 또. <웃음> 텐트 이름이 뭐예요? 메이저 하이크 에어 17.2 에어 17.2. 아, 17 아, 이번 7월에 출시된. 7월에 출시된 에어 네. 17.2. 이 전장이 어, 어, 몇 미터에요? 높아서 그런가? 되게 높아서, 커 보이는데, 이게... 이게 막 엄청 길진 않네? 네, 오. 이게 안 좋은 게, 네. 모든 이 망을 밖으로 접어야 된다는 거. 아, 이거 밖으로 다. 그럼 안에, 일단 나와서 접어야 되는 거. 나와서, 나와서 접어야 되는 거. 비가 오는 거라 아. 무조건 아. 아. 나와서. 근데 뭐 어쨌든 나와서 접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왜냐면 안에서 접으면 안으로 들어가거든 이쪽으로 보이거든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아, 밖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선호하기는 합니다 네. 밖으로 접어야 이게 안 들어가거든 안에서 접으면 일로 들어가 여기 고여 밖으로 접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해요 를 내가 좀 비를 맞아도 <웃음> 밖에서 접는 게 낫지 어. 뭐 귀찮기는 하지 사실 나와서 하는 거는 귀찮기는 한데 여기 어, 지금 안됐는데 전명 어. 이요요 이, 파바가 예다 네. 분리 아 여기가 아 이거를 다어어어어어 응,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그리고 들어가면은 또 이제 또 이너 텐트가 또 있잖아 이렇게 여기 지금 하프이 핫프리, 아이들의 하프이야 <웃음> 그래서 이쪽으로 이너 텐트가 또 이렇게 있고 어, 이너 텐트도 대박. 크기도 아, 꽤 크게 나옵니다. 어, 어 철골 램. 이렇게 아, 위에 아, 이렇게 우레탄 아. 창으로 볼수 아, 천장을 볼수 아, 있게 래요고에어컨에어 어, 에어컨. 어, 에어컨 홀찍도 와. 이렇게 있네요. 어, 아, 진짜? 에어컨 진짜. 에어컨을 여름에는 응. 이제 여기다 쓸수 있게. 그리고 에어빔이 와, 정말 아네 에어 진짜 두껍다 나도 먹자 좀 이게 PVC예요. PVC, PVC 에어컨 PVC. 응. PVC 에어빔 PVC 에어빔 13.2야 이것까지는 TPU 재질로 했는데 음. 걸수 있는 이런 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놨고 나 야. 이게 금액이 어, 뭐야,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국내 정발이 250,000원 250 원. 국내 정발이 뭐? 250,000원 국내 원. AS가 되는 어거 근데, 직구로 하게 되면은, 최저가로 한게1 3 7 그럼, 크리에이티브처럼 할수있을홀도 있고, 도 있고, 화목날로 홀텍도. 이거는, 따로, 따로 한 거죠? 어, 어, 그냥, 여기 그냥, 신발 벗고 들어올 수 있게 그냥 만들어 놓신 거죠? 야, 옵 있어. 야, 여기 이제 옵션이, 요 고리 여기랑 이쪽고리랑 네. 네.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빔 스크린 아 스크린을 걸수 있게끔 이걸 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게 네, 기분좋어 어, 어, 빔을 여기다 써버리게 네. 어. 이번 세팅 새로 딱 봐서 잘해졌네 진짜 너무 잘해졌네 이게 이제 전용 네. 그 모던데 네. 이 펌프질을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기압을 먼저 맞춰놓고 네. 이 같은 경우는 아, 4.5 기압을 4.5로 맞춰 두시면 아, 4.5로 맞춰 놓고 네, 네. 스타트 를 누르면은 아다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어. 멈추는 데서. 그게 이 빔이 안, 어. 터지기 때문에. 어, 빔안 터지게. 빔안 음. 터지게. 소리가 꽤크했는데 이거 컴프레셔가 돌아가야 되니까. 어. 어. 자충매트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봐요. 이게 15만 5천원 음. 자충매트는 몇이라고요? 1. 1. 네, 응, 1로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가방에서서 음. 안에 이제 각종 각종으로 골라서 할수할수 있겠죠. 어. 펌프질로 말기 집어넣으면 한 200번 <웃음> 펌프질을 해야 되는 산이 그 네. 어. 어. 폴대를 했는데 원래 해가지고 그냥 꽂아놓으면은 자동으로 자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꽂아놓고 이제 알아서, 이제 알아서, 네, 알아서 네, 그냥 펴지고 펴진 다음에 그냥 세팅만 하면 되는 거잖아. <웃음> 너무 좋네. 너무 잘 가졌다 근데. 너무 이뻐요. 짱이네 이상으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남의 집 텐트 집들이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자자 카페. 자, 자, 자, 자.